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도 같이 다이어리 꾸미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소소한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왜 여러분 저도 있는데 스티커가 예뻐서 샀는데 특히 좀 사이즈가 다이어리 꾸미기 하기에는 큰 그림이나 엽서 이런데 너무 예뻐서 활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저도 여기 보면은 좀 사이즈가 큰 스티커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네, 다이어리, 아, 아, 다이어리 크기 대비 사이즈가 크기 이 스티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꾸미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음! 이게 예뻐. 오, 이게 굉장히 예쁜데? 그래서 오늘은 이런 큰 사이즈의 스티커나 그림이나 엽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소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음, 음, 음, 음, 음, 음. 사용할 속지 먼저 왜 이래 속지를 음, 여기를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오늘 어떤 스티커를 활용하면 좋을지를 아이 너무 예쁘다 골라야 되는데 약간 이런 동화 같은 느낌도 좋고 이런 것도 나쁘진 않지 약간 이런 레터링도 좋아 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오 굉장히 힙한 느낌인데 이거? 괜찮죠? 근데 여기 빨간머리엔도 좋을 것 같으니 일단 자 제가 오늘 알려드릴 어 소소한 꿀팁은 요런 큰 사이즈의 스티커들을 찢어서 붙이는 건데 일단 찢으려면 배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심심한 느낌을 안들게 하기 위해서 우선 이 도일리 페이퍼를 조금만 찢어서 쓸게요 그리고 이 도일리 페이퍼의 레이스 부분 음 들뜨면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풀로 그냥 톡톡톡톡 해서 붙여줄게요 어, 어허 어허 약간 이런 이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붙여주고, 자 이제 이 친구를 한좀 찢어서 사용할 거거든요. 근데 예쁘게 찢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기 가위로 슬쩍슬쩍 길을 내줄게요. 약간 이 정도랑 이게 그냥 가위로 잘라서 써도 되는데. 그냥 가을 잘라서 쓰면 또 느낌이 안살수 있으니까 저는 찢어진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확실히 이 찢어진 느낌이 또이 느낌적인 느낌이 있다고. 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붙여볼까 해요. 이런, 이런 느낌으로 붙여볼 건데. 여러분은 원하는대로 그냥 붙이면 됩니다. 약간 삐뚤게 붙여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약간 이렇게 붙일까? 아니면은 이렇게 붙일까 이렇게 붙여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일단 붙이고 불필요한 부분은 가위를 잘라줄게요. 그리고 우선 펀치로 구멍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음, 아파 스티커를 쓰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붙이면 예쁠 것 같아요. 이런 라벤더 친구도 있는데 라벤더 개인적으로 파란꽃이 예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를 아 이게 또 까만 배경이라 가지고 조금 뭔가 들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아니, 이, 이 정도, 이정도 요정도 아, 야, 괜찮아. 나름. 또, 이런 느낌이 좋아요. 그리고, 라벨. 아우, 어, 마법소사 너무 예쁘잖아. 라벨 스티커를 붙일게요. 너무 예뻐서 놀랐어. 라벨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고, 음. 오, 여기 이쪽에다 오늘의 날짜를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짜는 제가 도장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색 잉를 콕콕콕 콕콕 자 오늘 날짜를 찍어주었습니다 약간 이, 이런 로맨틱한 어, 굉장히 로맨틱한다. 어, 뭔가 이이 스토리 서사도 굉장히 좋은 거 같은데요. 우리 그러면은 어, 약간 뒤에 검은 배경에 묻힌 느낌이 조금 있으니 조금 밝은색 배경은 깔아볼까요?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 오. 따라따라따 따따따 이렇게 붙이고 가위로 잘라줍니다. 이런 느낌이지? 오 뭔가 멋있죠? 너무 뭔가 멋있는 것 같아. 뭔가 스토리텔링 있는 것 같아. 이 밑에 문구랑 이 사진이랑 낭만적이야. 여기에? 붙이고어허허허허어잘안나오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음, 음, 음, 음, 음, 음, 어, 어, 우글씨레 어. 쓰고. 일단, 그러면 이 페이지는 대략, 요렇게, 뭐, 정리가 될것 같고, 이제 요쪽 페이지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페이지는 저 개인적으로, 후, 요 깜찍한, 이 깜찍한 친구를 쓰고싶은데 뭘뭐를 뭐, 쓸까? 뭐가 좋을까?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것도 간단하게 조금 찢어서 붙여볼까 해요 찢어서 붙여볼거고 그 아까 여기서 쓰고 남았던 거를 여기에도 써야지 이렇게 써볼게요 그 대충 풀테이프를 바르고 따다다다다 대충 붙이고 대충 자릅니다. <웃음> 이런 거 너무 또막각 잡고 하면은 멋이 없을 수 있어요. 대충 하는 멋이 있거든요. 무심하게 대충 툭툭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하고 얘를 붙여줄 건데 어, 이 친구도 만 자르면 얼굴 쪽이 잘리면은 뭔가 좀 슬플 것 같아서 얘도 이렇게 3등분을내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도 여기에 이렇게 붙이기 이렇게 붙이고 뭔가 하단에 이 마스킹테이프 같은 게 슬쩍슬쩍 슬쩍 있으면 예쁠 것 같아서 이 친구가 예뻐 보이니까 이 산딸기 친구를 쓰도록 할게요 산딸기 친구를 이렇게 붙이고 음! 오우 예뻐 스티커 들 중에 이런 것도 예쁜데 그죠? 이렇게 오우 진짜 예쁘다. 이런 것도 있고, 오, 여기 예뻐 이런새들도 있고, 아, 새는 어 조금 새 무섭다. 약간 레레레레레레토레레 레레레레레 레레레레레 레레레레레 레레레레레 레레레레레 레레레레레 레레 토끼 친구 우표가 괜찮은 것 같은 이거 우표를 붙여볼게요. 우표를 여기에 이 정도 이렇게 붙이고 여기 하단에 간단하게라도 오늘의 일기라도 간단히 쓸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좋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런 색도 있고 약간 이 느낌 오 이런 이런 스티커도 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완전히 빈티지한 우드의 스티커 오 예쁘죠? 오 이거 써야겠다 너로 정했다 너로 정했다 이거를 한여좀 붙일까요? 어떻게 할 위에 붙일까? 좀 위에 붙이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오, 오, 오, 오, 오. 자 그럼 다이어리에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오늘은 이렇게 다이어리 꾸미가 기 끝났습니다 오늘은 조금 큰 사이즈의 스티커들을 활용해서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찢어서 배열을 해봤는데 요런, 저는 요런 느낌이 좋아요 워낙 어, 빈티지한 아이템들을 좋아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사실 이 스티커 두 개는 빈티지한 아이템이랑 안 어울릴 수도 있는 스티커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찢어서 활용을 하니까 조금 잘 조화롭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뭐랄까 독특한 느낌을 내기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조만간 또 찾아올게요 안녕 Bye.